모든 것이 구역의 덕후는 하루 나야나 나야나 국내 유일 덕후 버라이어티 고작 확답파 시즌 3점 우리 덕후들의 만남을 위해 모름 아고고아고고 고고 국산 영화, 국산 게임, 뭐, 국산 극장, 국산 애니메이션, 국산, 국산. 이 말은 우리에게 뭔가 이 자긍심을 느껴야 될 수식어죠. 하지만 언젠가 부턴가 우리들에게 이 단어가 달갑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 그 이유가 컨텐츠의 부족한 완성도와 독창성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좋은 문구, 그냥 좋은 홍보 문구만 자꾸 쓰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국산 게임의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출시 13주만에 1억 달러, 무적건 1억 달러 800만 장의 타이틀을 판매하고 유저들의 이 압도적인 지지율과 찬사를 받은 국산 국산 국산 게임! 바로 배틀그라운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소련의 군사시설인 가상의 섬 에란젤을 무대로 96명의 인원이 무기와 탈 것을 활용해 버리는 배틀로얄 게임입니다. 처음 넓었던 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장으로 인해 활동 범위가 좁혀지게 되고 플레이어들은 자연스레 치열한 전투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롤은 간단합니다. 그저 끝까지 살아남을 것! 플레이어는 낙하산을 이용해 섬으로 착지하게 되고 그곳에서 무기와 생존 아이템을 파밍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저는 온갖 창의적이고 기발한 방법으로 적을 제압하고 기만하고 살아남는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기존 게임은 단순히 그냥 적만 잡으면 되는데 이 배틀그라운드는 뭔가 이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돼서 참이 독특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거 진짜 해 보면 어, 어 아유, 정말 푹 뭐. 빠져서 못헤어나와요 그럼요. 네,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한 편의 드라마 같이 촥내 <끝> 인생을 보는 듯한. 이 <끝> <끝> 네 인생이 어떤데 험난하고 굴곡지고 가지고 그냥 인생이. 아 <끝> <끝> 근데.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거죠? 아, 지금부터 그 탄생 비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완성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짚어보자면 상당히 길고 또 기이합니다 개발사인 블루우 스튜디오의 바로 전작이 바로 MMORPG로 유명한 테라이기 때문이죠 국내는 물론이고 특히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이렇게 벌어들인 자금을 기반으로 김창한 PD는 오랫동안 자신이 기획해온 배틀그라운드의 개발 시안을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기존 한국 게임들이 보여준 과금 정책과는 거리가 먼 기획안을 들고 오너를 설득하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획이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린이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후 김창한 PD는 브랜든 그린을 디렉터로 기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든입니다. 비화가 숨겨져 있었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게임과의 다른 이참 신한 기획화를 내놓는다는 거는 이 발상의 전환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리스크가 아주 크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 도전한다는 자체가 아주 아름다워요 아 맞아요 하지만 그런 도전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배틀그라운드가 탄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음, 음, 음. 어, 그럼 배틀그라운드의 제작 비화까지 알아봤으니까 이 성공 요인을 또안 알아볼 수 없겠죠 성공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요소에는 무엇보다도 제작자들의 장인정신이 담긴 작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10년간의 충분한 시간을 들인 기획기간, 해당 장르의 선구자를 영입, 그리고 사실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티스트가 직접 배경이 되는 러시아의 섬에 상주하여 그곳의 풍경을 담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게임의 자유도와 구현력이 상당히 높은 것도 한몫했는데요. 수많은 유저들이 올리는 갖가지 기상천외한 장면들을 보면 발리우드의 액션영화를 보는 것처럼 황당하면서도 멋집니다. 그야말로 이게 될까? 생각하고 시도하면 생각처럼 되는 게임이 된 것이죠. 캐시 아이템이 게임의 재미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지향하는 것이 과금 유도가 아닌 플레이어가 하는 재미이기 때문이죠.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인기는 소문조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월드 히트죠. 이 트위치에서도 동시 이 시청자 수가 이 15만 명, 이 15만 명이 돌파해서 이 글로벌 이 전체 게임 1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게임입니다. 이 시장 여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호은 도전을 돈지 명작이란 돈만 쫓는 소인배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맞습니다 이 창작자가 매체 그 자체에 관이 사랑과 이 호신과 이 철학을 담아내므로써 이 탄생을 하는 거죠 아 우리 오늘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어 나도 인준 정말 어, 멋었어 오늘. 어, 네. 이 게임은 명작으로 부자가 될이 국산 게임을 원합니다.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에 의욕 넘치는 진짜 게임 이 개발자들의 롤 모델이 되어 앞으로도 많은 국산 명작 이탄생화를 자신과 열정을 담아서 간절히 기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즐독하세요. 거뭔데 이거 메가블록이 콕콕콕콕콕 커리브 진짜 이거 이거 뭔데? 이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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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